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8월 26일 블레드 앤 소울 2의 정식 오픈에 맞춰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이렇게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사전 다운이 가능하니까 어, 찍먹 해보실 분들은 미리 다운로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블레드 앤 소울 2는 기존 불소에 이은 후속작이고요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어, 불소에 이어진다기보단 블레드 앤 소울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작의 스토리와는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 아예 다른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네요 블레드 앤 소울 M이 아닌 투라는 명칭을 가져와서 PC 게임인 줄 알았는데 모바일과 PC 둘다 되는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역시나 베이스는 모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니지 라이크의 UI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블소2의 공식 유튜브와 난닝꾼님의 방송에서 공개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어, 직업 없이 무기로 클래스가 정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변신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의상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변신과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이 의상은 뽑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얻느냐? 바로 드랍입니다. 낮은 등급부터 드랍을 통해서 상위 등급으로 제작이 가능해 보이고 제작 시에는 대성곡이 뜨면 판매 가능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무과금은 이 대성공을 통한 판매 가능한 의상주머니를 획득하는 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빠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이 의상주머니를 사야겠죠? 어, 이 부분은 뽑기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패키지로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뭐 뽑기가 없다고 했지 뭐싹다 패키지로 안 판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소울 친화력 이 부분은 진짜 바로 그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줄 알았는데 어, 일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소울 친화력, 뭐 소울 저항력 등 여러 옵션이 있는데 어, 이렇게 여러가지 분류돼 있다는 점과 의상의 추가 옵션으로 붙어있는 것 봐서는 중요한 옵션이란 말이죠 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토2의 쇼케이스 당시에도 이 소울에 대해서 중요시 언급을 했는데 어, 막상 인게임 공개하니 전혀 말이 없는 것 봐서는 아마도 주요 가급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소울 저항력 그냥 제 생각인데 공격시 나오는 소울 이펙트, 이게 소울력이고 여기에 관한 능력치가 오를수록 스킬 사용시에 자주 등장해서 추가 공격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저번 난뱅군님 방송으로 아인 시스템은 없다고 했는데 아, 역시나 NC죠. 이 아인 시스템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 조경시켰습니다. 어, 그래도 기존의 아인 시스템보다는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 일단 시즌 패스를 매달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안 해도 되기는 하나, 이 구매를 할 때, 연기라는 아이템을 받게 되고, 이걸 먹어야지 추가 경험치와 그말를 받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래 가능 아이템이 드롭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이아식으로, 네. 어, 요게 금속된 거. 눌러보세요. 그 시즌 패스를 구매 안 하면은 거래 가능한 아이템을 드롭할 수 없다는 소리죠. 네무가급은다이아리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냥으로 잡템 많이 먹어봤자 팔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인가요? 앞에 언급한 의상주머니 이 대성공 말고는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리니지에선 아인이 공격할 때마다 소모가 됐는데 연기는 그런 식으로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괜찮았고요 어,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없는 게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원기라는 시스템인데 총 4가지의 원기가 있고 문양처럼 단계를 찍어서 능력치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원기에 들어가는 이 소비템이 어떤 경로로 얻게 되는지 공개되진 않았고 이 공격시에 소비되는 저 개수도 어디에서 얻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뉘앙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얻기 어려워 보이고 앞에 말한 솔과 함께 주요 가금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협하면 빠질 수 없는 경공은 탈 것이 없는 불서2에선 필수 요소입니다. 어, 지역 순간 이동으로 지역별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 세부적인 자동 이동에선 경공을 쓰냐 안 쓰냐로 속도 차이가 나니까 어, 자리체 같은 특정한 지역에 랜덤으로 나오는 곳은 경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경공은 각성의 회랑을 통해서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풀 던전처럼 보이고 수호병과 1대1 전투해서 이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 이게 전투력 차가 얼마 나더라도 컨트롤러 커버가 된다면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것 같긴 합니다. 어, 도약, 천상비 같이 하늘을 나는 경공이 있는 거 봐서는 지역별 숨어있는 컨텐츠에 경공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곳이 있을 것이니 꼭 얻어야겠네요. 나오네. <목소리>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목소리>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가 시스템에서 능력치를 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토리 수집도 숙제의 느낌이 강합니다 축지지역 발견? 어, 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 이렇게 얻은 포인트로 사가 스토리를 열어서 능력치를 얻는 방식이네요 그 외에도 랜드마크인 그포인트 개념과 야화, 각성의 회랑, 해수사냥, 토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서 점수 올리기가 가능하며 이 지역 점수를 통해서 지역 랭킹을 달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 랩이나 전투력이 아닌 이 지역에서 노가다를 통해 랭커가 되는 시스템이죠 해당 지역에서만 받는 버프가 또 존재하고요 어, 방송에서는 안 보여줬는데 이 지역 정보의 돋보기를 통해 일정량 점수 달성시 보상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어, 저거는 과금러나 무과금러나 모두가 해야 할것 같은 컨텐츠입니다 불소투는 어, PC불소에서의 PVP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 그 특징으로 각 무기별 특화 스킬이 존재하고 체력칸의맨 밑에 이 초록색으로 된 특화 전용 에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에너지 소모로 스카트 킬이 발동되도록 되어 있고 어, 이풀 에너지에서 몇번 스킬을 쓸수 있는지 무기별로 파악해 PVP에서 전략적인 컨트롤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구르기 시스템이 있어서 기존 리니지 라이크에 가만히 서서 하는 평타 싸움보다는 보는 재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관전 모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시스템상 e스포츠를 겨냥한 카메라 부분도 있어서 PVP쪽은 나중에 고트럭끼리의 싸움에서는 재미있어 보입니다 어, 일단은 스킬이 등급별로 나눠져 있고 만화 회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빨, 스킬빨이 높은 쪽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 구르기와 무기 특화 그리고 상태 이상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면 좋을 텐데 어, 아무래도 페이 투 윈에선 조금 힘들겠죠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픈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났는데 과연 브릿소만의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지 어, pvp 면에선좀 재밌어 보이지만 이 재미에 맞는 과금 모델이 나와 줄지 어, 여전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게임이 될지 아뭐 어, 이미 연기 획득이 시즌 패스를 사야지만 준다는 점에서 어, 무과금은 게임하지 말라고 못 박아두는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은 오픈하고 다른 가금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무과금은할수 없는 게임인지 뭐 오픈날에 직접 해보긴 할 건데 어, 트엠처럼 사기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